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브로디월드 후론입니다 오늘은 치바라시 상점에서 5 0만 한... <웃음> 과연 어떤게 50만원이나 하는지 53만원 아, 53만원이나 하는지 제가 샀어요 참고로 여행 키덜트 유튜버 브로디월드 여행 유튜브에요? <웃음> 53만원 보기 전에? 아 수바라시 샀던거? 아니 부산에서 산거 아직 안하잖나 안 아, 그거랑 같이 이거 커버 안해도 돼? 이거? 이거 인간미야 먼저 그거 보시고 가겠습니다 짠아너거야 아. 이거 어디서 샀지? 매장 이름도 알려드려야 돼? 대체? 어 써있다 지제룸짠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처음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녹색 하얀 애들이어서 샀습니다. 다음은 짠 너무 귀엽죠? 미키 마우스예요. 이렇게 미키 옷도 입고 있고 앞모습, 옆모습 이렇게 택도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궁뎅이에 비즈가 있어요. 온도이로 이렇게 앉을 수 있다. 안줄수 이렇게 앉을 수 있다. 너무 귀엽죠? <웃음> 짠 다음은 짠 이건 머슈 아 맞네 머슈하우스에서 이제 두 개의 펜을 구입했습니다 안모습 옆모습인데 원래 앞을 봐야 되는데 이 알린이가 조금 불량스에요 그래가지고 할인을 해주셨답니다 이렇게 요게 꼽음으로써 패션의 아이템으로써 리뷰에 집중해주세요 아저씨 짠 이건 뭐냐면 아, 나나나나내너내아꼽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잘했다 옳지, 옳지. 옳지 잘했다 목걸이예요 넌왜 샀어? 예뻐서 <웃음> 지갑을 잃어버려서 하나를 샀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엽죠 지갑 빨간색 이렇게 음. 지갑을 샀는데 이것도 머쉬에서 사온 거예요 너무 귀엽죠 여 표정이 약간 빈티지 미키마우스 키링을 하나 이렇게 달아줬고 여기에 이렇게 목에 맬수 있게 깔맞춤 딱해줬요짠 이거 진짜 내가 너무너무 <웃음> 사고 싶었던 거좀 <웃음> 무섭다 거. 짠 버즈컵 이거는 머쉬하우스에서 샀는데 <웃음> 어, <이거. 웃음> 없어요. 약간 홍진경 같기도 하면서 <웃음> <웃음> 여기 손잡이 보소 여기도 그냥. 대열리었냐? 뒤에서 이렇게 쇽. 여기도 튀어나오냐. 그냥 이렇게. 다음은 딱 여러분 이건 머시에서 산 스티커예요. 이 스티커를 왜 샀냐? 많고 많은 스티커를 왜 샀냐 보면 여기 보면 여러분 이렇게 방문 문 스위치, 스위치 옆에다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거 한번 꾸며보려고 이렇게 샀거든요. 부산에서 산 거는 요 정도밖에 없어요. 왜? 별로 안 샀나봐. 뭐뭐안 있는 거 있어? 근데 왜 이렇게 난 이렇게 파산이 났지 이번 달에? <웃음> 돈다 썼는 거야, 나. 경주. 여러분 이제 경주에 경주. 경주를 갑시다.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어때요? 뭐 어때? 뭘 산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그런데? 와! 대박 뽁뽁이 오! 오! 오 땡큐 뭐야? 브로디 워럴드 너무했다 땡큐 너무, 너무 써주셨네 내가 샀으니까 <웃음> 뭐야? 아 클래식 미키 <웃음> <와>, 오리발이네 귀엽다 <웃음> 이게 뭐지? 왜이렇게 느려? 저기요 형지가 아닌가? <웃음> 네? 짜장님? 오오 어. 아. 오. 오. 오. <웃음> 그 여러분들, 뭐야? 제 버즈가. 버즈가 나발이고, 뭐 어떡해 이거? 제 아. 버즈 보세요. <웃음> 우잘 <우와>, 가, 잘 가. <웃음> 야. 짠! <딴마에. 웃음> 아! 아! 아! 아! 짠! 이게 뭘까요? 뭘까요? 우와! 우와! <웃음> 대박! 대박! <웃음> 색감 보십시오, 여러분. 십지십지뭐 쉽지. 여기 알려 드릴게요. 뭔지? 궁금하시아 그걸 지금 알려주면 어떡해. <놀람> 짠! 파마 짠! 파마니. 음. 아 따세. 따소 따소 풋따소. 짠 당연하지. 이오르입니다. 저는 픽레 당연하지 오랜만에 해볼까? 야 똑같은 거또 하면 노잼이지 야! 뭐? 너 이유리 이름 따라한 거지? 어 뭐래? 하하하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가 나왔습니다 아우 okay, T-Girl 음성은 아까 했던 음성대로 하고 중간중간 일들하고 이건 무슨 소리지? <웃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리 옆모습! 또다리 앞모습! 뜨다리 윙뚱! 밑뚱! 유따구로 되어 있는 허니콤즈 <웃음> 똑같은 거예요. <웃음> 여기에 초점을 잡아요 구진 카메라 그리고 이오르앞 모습, 옆 모습, 뒷 모습 꼬랑지에 리본 달려 있는 이어를 짠. 잘 쓴다. <웃음> 네가 받아야지 진짜. 짠. 비글레, 비글레. 딴딴딴 안녕하세요? 피 그거 미안모습 옆모습 <목소리> 앞모습 또다시 옆모습 밑둥 윗둥 <목소리> <밑둥, 목소리> 손가락 됐어! <목소리> 아, 아니야 얘는 다 해야지 아. 티글 피글 피글 앞모습 피모습다시옆모 윗무미밑띠이걸 당신은 컨텐츠. 누구십니까? <웃음> 나는 부입니다 그 일을 이를... 없이 <웃음> 이거는 얘네들을 이렇게 위에 올려놓는 거야 센터 센터푸 프로... 봐봐 악기를 보세요. 악기 건반이 보통 바깥쪽에 있죠? 왜? 왜 그런 게 어딨어? 건반 치는 사람은 맨날 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되는 거야? 응. 그리고 왜? 나는 바꿔주고 싶어. 센터만 좋은 게 아니었고. 센터가 제일 중요해! 이게 뭘까요? <웃음> 뭐야? 이제 와서? 바로 이것은 지금 잘 쓰진 않지만 <웃음> 있으면 좋은 CD 플레이어. 그럼 이제 켜보세요 한 번. 어 나. 오! 와, 애들 진짜 웅장하다. 얘 일하기 싫어. 지금 야, 일해야지 움직여. 우리 얼마짜리 지금 받고 일하는데 영양 부족인도 오렌지 캐럿 이 주신 크리스토프예요. 어 이렇게 하... 여기 성이 하나 있고 이 컨텐츠 보셨죠? 아무튼 여기 여기를 푸존으로 싹 바꾼다고 하시네요. 여러분 이런 청 같은 거 동대문에 가시면 한몇천 원이면 사요. 이식을 가진 못하지만 그 위에 깔아주로 조명을 들을. 누가 있다 이러네? 어떤 식으로 해? 네가 들고 해봐 조명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더 이상해 엄마치라 <웃음> 이게 붙어 있어서 안 좋아 이 플라스틱 나발이야 나발이야 손이 있는데 뭐. 손넘지마 너 <웃음> 이런 배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아를 좋아하거 좋아? 보아? 두 애니메이션을 합쳐 고이잖아 라쏘와 푸베 린 입이라고 <웃음> 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달아줄 거야? 자석 양면 자석이 어딨어? 터익소에 가자 자, 여러분, 다이소에는 이렇게, 6단거밖에 안이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거높이이를좀 줘야 제가 다게 이렇게, 이렇게, 그때 말씀드렸죠? 보셨죠? 얘를 중앙으로 보내야지 중이이 아니라 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는거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시니까나이거꼴이기 싫다 렇미야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야! 이해 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우을 만들어봤어요 여러 어때요? 너무 겪죠? 어때요? 짠! 아 개빨려 예쁘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노아 스토리 노아였습니다 부루디였습니다 이네 산상의 나래를 펼쳐봐 뭐. 박나래야? <웃음> 요기에 지금 보일러가 붙어있으니까 얘를 이거를 이렇게 여기 양옆으로 해가지고 그래 그래 해봐 해봐 빨리 해 그냥 여기 우디가 잘려 있잖아 잘렸으면 여기겠지 두 손으로 해 예쁘게 성이있게 크리에이티브하게 하란 말이야 의식의 흐름대로 하지 말고 버즈도 요쪽 왼쪽이 이제 잘려 오른쪽이 잘렸으니까 붙여주세요 알린이가 위에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야, 야 그거 보고하면 무슨 의미야? 안 보고 네의 네 느낌대로 해야지 아저씨요 그래? 보안관는거 뻔해 행성이 하나 있거든요? 뻔해 뻔해 어싶었다 씹어버릴까? 보고하지 말라고 아저씨요아안 되겠지? 스타 커맨더 어? 공연 좀 아닌 거 같은데? 아, <웃음> <웃음> 어, 진짜 하루쟁이 찍어 그쵸? 과감하게 아닌 것 같다며 야 거기 튀어나와 있잖아 그렇게 튀어나오면 안 된다고 차라리 아예 딱 붙여야지 요런데 이렇게 울룩불룩한 데 같이 있으면 거기에 먼지 들하고다 떼져 그래 그렇게 그냥 차라리 그냥 붙여 어, 얘를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붙이지 야, 손수드지마 어, 다이 사이즈가 묘하네 미치겠다 진짜 어, 요 안을 좀 꾸미고 싶은데 두 손으로 하세요 음, 예. 어, 다 이렇게 붙여 붙여 써. 이때 붙일까? 아니 아니, 아, 차라리 그럼 여기다 붙여 여기. 아, 아 머리를 쓰라고 아저씨. 머리 뭐야? 거야 여기 이렇게 짜부댄데 요런데 붙여 좀 이렇게 구석탱이 특이하게 좀 귀엽게. 아, 크리에티브 이까꾸음 별로다 진짜. <웃음> <웃음> 뭐 이게 땡이에요. 끝. 짠 여러분 원래 예 예쁘죠? 알린 담요를 샀습니다. 머쉬하우스에서. 하나나무.